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실링 왁스 스탬프 하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구매했는데 오늘 요거를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 귀엽죠 진짜 예쁘죠 처음 이거 딱 나오고 좀놀랐어요 너무 예뻐서 좀더 가까이 보면 진짜 예쁘죠 색감도 되게 예쁘고 음, 색조합을 일단 좀 잘한 것 같아 두 번째 것도 테스트 해 볼게요 제가 이 구매한 링크는 더보기란에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귀여워. 그죠? 이번에 구매한 실링왁스 스탬프가 제가 가지고 있는 스탬프들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인데, 진짜 귀엽더라고요. 세 번째도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. 실링왁스는 색 조합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엉뚱한 색을 해도 다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. 이거는 위드 러브라고 필기체로 영어 쓴 건데 예쁘죠? 이것도 색 조합을 되게 잘한 것 같아. 너무 귀여워요.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지. 하나만 더 해볼게요. 제가 두 번째로 썼던 편지 모양 스탬프를 한번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청 귀엽죠? 색이 좀 진한 색이 예쁜 것 같아요. 작은 사이즈는 좀 진한 색들을 섞는 게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에 더 맞는 것 같아요. 어, 너무 귀여워. 완전히 약간 미니어처 같은 느낌이에요. 실링 왁스 미니어처. 어 너무 귀엽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 빠이.